자, 우리가 심리 도구 중에서 가장, 이 색채 심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색채 요구대 밖에 미술 심리에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우리는 카드이기도 하고, 두 번째가 이거 드로잉북이에요. 우리 스케치북이다, 스케치북. 근데 스케치북은 그냥 맹탕이지만은 이 드로잉북에는 애기들의 심리를 풀수 있는 드로잉이 밑에 스케치 되어있다는 거다 스케치 보게 되있다자 그러면 우리가 예비적으로 우리는 풀자 애기들인데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첫 번째 우리나라 부모들은 엄마들은 공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 우리는 공부하러 가기. 이다 우리는 이 전부 다 모든 것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드로잉 그림들이 전부 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그러면 공부하러 가는 데는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교로 공부하러 가기, 학원으로 공부하러 가기 그럼, 뭐, 기타, 뭐, 이렇게, 운동 삼아, 이렇게 하는 그런 공부하러 가는 것들이 있겠지. 자, 이제는 두 번째 우리 중요한 가정은 뭘까요? 공부하러 가는 거 외에? 휴건기죠, 친구 관계. 친구 관계? 뭐, 하러 가는데, 친구 관계 하러 가는 그런 사람 있나? 놀러 가기. 놀러 가기. <웃음> 어, 이거는 놀러 가기 돼, 이제는. 자 놀러 가는 데는 어디로 놀러 갈까? 공원. 어, 어. 공원에도 놀러 가고 우리는 공원이라 하면 아기들은 어떻게? 놀이 공원인데, 놀이공원. 그지두두 두 번째 놀러 가는 것은 어떻게? 응? 동물원. 놀이 공원 안에 아 동물원은 다르겠 놀이 공원 하고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 동네? 놀이방어 놀이터. 응? 우리 동네 놀이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친구와 교회관계 이런게 다 표출이 되어있는게 크게 나눈거요자 우리는 크게 세번째는 부모와 함께 가기 부모와 함께 가기 하게 되게 되면 부모는 어디 어디로 우리는 주로 많이 갈까? 애기들 데리고 장난감 사러. 아, 어, 식당 식당 이런 거. 야 아, 장난감도 있겠네. 장난감. 장난감 사러 가기. 제아 어, 애들 제일 하겠다 그다음에 음식점 가기. 그지 아, 맛있는 거,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그다음에 우리는 쇼핑센터 가기. 이? 그다음에 우리는 시장 가기. 시장 보러 가기. 시장 보러 가기도 되게 가기. 이거는 재래시장이다. 쇼핑센터는 현대시장 이게게있게이 재래시장에는 게떻게과게 채소 뭐 이런 거 이런 거하되가되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게는게 까요 되게 되인데게되 순산 게기들이다그게지 잠자로 가는건 그냥 잠는로 가는건 기좀 그렇잖아요 잠자로 가는건 중요한거지 그런데 그거는 잠자로 가기가 아니고 우리 동생? 그렇게 일상생활 우리집에서 응? 우리집 생활이다 생활 음. 우리집 생활하기 그러면 엄마와 함께하기 응? 엄마와 함께하기 그 다음에 아빠와 함께하기 엄마 아빠와 가족끼리 함께하기 응? 이런 게 아니? 그렇긴 해. 엄마에 대한 불만을 토출해내고, 아빠에 대한 불만을 토출해내고, 가족까지 이렇게 불만도 토출해내는 이런 부분들 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아 친구는 이거 하다보면 전부 다 친구가 다 있지 친구는 항상 학교 가도 친구 학원 가도 친구 놀러 가도 친구 이렇게 다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가는거 운동하러 가기 이거는 부모 빼고 가는 거지 운동하러 가기 만약에면 운동을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하러 가기는 어떻게 어뭐 취미도 이게. 그 재능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데는 어떻게 여러가지가 있다 뭐 농가로 가기 체육관이거뭐 공군리로 가기 뭐 이런것들 이런거는 이런 내가 상시한거는 못해봤어요. 자 여섯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것을 이런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운동하러 가기는 부모와 갈 수도 있고 부모와 함께 갈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기타 사람들하고 함께 갈 수도 있다. 그치? 학원에서 갈 수도 있는데 이거 한개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혼자 있는 거. 부모와 떨어져 있기 어, 부모와 떨어져 있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단체 이행 가기 우리 캠퍼 가기 그다음에 우리는 뭐 이런 게 있지 캠퍼 가기 그다음에 뭐 있나 뭐 이런 이런 게 있다 그죠 부모가 좌우지간 떨어져서 캠퍼 캠퍼라든지 이렇게 그뭐 템플스테이 같은 거 그다음에 단체로 가서 여기그 부모가 떨어져 있는 거 가정과 떨어져 있는 여행도 여행도 마찬가지고 여행도 마찬가지고 소풍도 마찬가지지 자,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이것이 여섯 개의 항목이, 아까 우리 인간에는 여섯 개를 했죠. 크게 여섯 개다. 이 여섯 개 속에 다 있다는 거다. 여기는 친구 사이의 관계, 부모 사이의 관계,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계, 선생님의 관계, 공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내가 부족한 것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 포출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못사서, 뭐 내가 사고 싶은데 못사서의 뭐 관계 이런 것까지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그면 <웃음> 우리 또박선생님데또 설정한다 이 6개 네? 6개 중에서 한 두, 서너 개씩만 그니다 이거는 완전히 순수한 스케치니까 크게 네? 상세하게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모습 자, 아버지 모습 있는 거 우리 중요한 거는 선생님 모습 있는 거 엄마 모습 있는 거, 동생 모습 있는 거, 뭐 오빠 모습 있는 거, 친구 모습 있는 거, 그러면 뭐 가리사무소 있는 거, 이런 거이 놀이터 이런 게 간단한 스케치 복잡한 가지 말고 간단하게 그렇게 여기는 버스도 타고 가고,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이렇게 걸어서 가고, 이런 게 그런 기존 한 개씩 이래 숙면 안 하고. 그걸 그림을 걸그 아예 그려서 준다는거죠? 아 그림을 이게 스케치북이 있는데 네네. 스케치북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스케치북이 이렇게 다 그려 있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는 공부하러 가보자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공부하러 가보자는데 그 앞쪽에서 몇 페이지 펴세요 선생님이 펴서쫙 펴잖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공부하러 가는데 이 그림을 우리는 나의 생각대로 아주 이쁘게 잘 그리리라 하면 여러분들은 색깔을 어떻게 그릴까? 선택할까? 이것을 놓고 이제 하나씩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큰 백지에 이이 카드 카드를 딱뜨니까 너는 어떤 카드를 해 갖고 이 백지에 그릴 것인가? 그러면 빨강색 해 갖고 바닥에 몇 개만 그리는 거야. 그이 아이는 어떻게? 나는 파랑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마다 이 특성이 전부다 지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다 교수님 제가 응. 아까 이해를 못했는데 스케치북에 응.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그림을 응. 그려놓고 응. 아이들이 색깔 칠하는 거에 따라서 응.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어떤 님에서는 그거를 해석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응. 아이 처음 백지를 주고 거기서부터 그림을 그리게 하는거에요 백지가 아니고 스케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네, 어, 색깔, 순분대로 하는거야요 순분대로 해석하는 순분대로 네, 네. 어, 아까 순번대로 바탕색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음. 그 다음에 내가 지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느 사람을 선택해서 할 것인가 어느 사람에 어떤 색깔을 입힐 것인가 네. 그 다음에 나는 그곳을 가는데 이 장류, 종류들이 많이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가고 버스를 타고 자가용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음. 이게 색깔을 선택하는 거야 음. 그리고 그걸 다 음.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 거죠 아 그렇게 내가 지금 해갖고 이제 만들어라고 한 거잖아 아, 이거는 나다 했겠죠. <웃음> 어. <웃음> 음. 아, 저 문제 떠올랐는데 음. 애들이잖아요. 음. 아주 어린 애들 음. 사실은 너무 어린 애들은 이거 음. 펜 잡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가드를 서득이라. 그러니까 가드로 쓴다. 아까 이가드 선택이 되요 펜은 이거 그리고 뭐 아, 그리는 거야. 아, 애가 그냥. 아 우리 그 스생님 애가 있으면. 어, 야 여기에 이렇게. 바탕에 요그림에는 네가, 네. 너는 어떤 바탕에 색깔을 칠하면 어? 좋겠나? 책가은 여기입니다. 이거 싹펼쳐 주는 거야 아, 네. 그러면 한 개씩 선택하면 되는 거지. 아, 지금 스티커들 에 스티커. 예,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아, 그런 거 아니지. 애들은 힘들 것같습니 아, 애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예, 네, 네. 그래서 아. 이런 스케치북에 그림이 딱 그려질 때 오늘은 학교 공부하러 간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공부를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가 우리 판단에 필요성이 있다. 아. 학교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실전 나는 거지. 학교 가기 싫다는 것인지 학교가 즐거운 것인지. 선생님들 불만이 있는 것인지 선생님을 음, 선생님 보러 가는 것인지 모르잖아 아 어, 그래서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야 바탕색에는 어떤 색을 쓰면 좋겠노 니는? 그래고 바탕색을 아홉 장을 싹 펼쳐주는 거야 그러면 요색딱할 거야. 음. 이 내가 못 그려 애기들이 어떻게 음, 그리겠나 요런 그리 그리. 짝 그리면 선택 요거 선택하는 거야 빨간색 음. 그러면 바탕에 어떻게 빨간색 갖고 빨간색 약간 만 칠해 놓으면 되잖아 음. 이 아이는 빨간색부터 시작됐다 그렇지? 순부는 딱 음. 모든 사람이 순부는 딱지게지 있으니까 음. 그들. 자두 번째가 두 번째 딱가서는 음. 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음. 너는 음. 어느 사람부터 그림을 그리 어? 음. 옷을 입히고 싶노. 그렇게 나는 선생님 이렇게 할거에요 그지? 음. 그러면 선생님 어떤 색깔 딱렇게치는 음. 거야? 아. 네, 네, 네, 그러면 내장 네, 중에 상경을 딱선택하서 선생님 옷을 딱 입히고 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리시면 나도 필요할 거이가 나는 어떤 색착이러면 어떻게 여섯 잔가 딱편됐지 여섯 잔이 하나를 다 고르는 거야. 음. 그럼 여섯에 내 색을 칠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타로 가드하고는 차원이다. 한명이 시간에 되는 일이다. 아니 하루 종일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 중에는 좋은 거지 참말로 어그 원인도 찾아주고. 부모와 또 상담하고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자꾸 얘들은 힐링도 되고 고쳐가는 것이지. 유치원에사는 게, 뭐, 머리에 뭐, 그 뭐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르치는 것이 유치원이 아니거든. 이 아이의 특성이 어떻고, 재능이 어떻고,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떻고, 이것을 어떻게 골고루 사회에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되고, 이 아이의 불평뿐만이 없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유치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으면 365일 이것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 게. 이것도 기존의 색채 심리과는 완전히 다른나요 아, 다르죠. 그러면 기존에 배운 사람들 이거 교육받아 엄청 헷갈리겠네. 음. 뭐그 그게 색깔은 이론이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해서 색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파란색이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파란 것은 하맑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서글프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풀어 가는 거거든. 이대나런이일하 그는 예, 못알아다영이못알아는다왜그 사람 하는 그 사람, 이야기니까. 크기, 음, 이런 걸다보 지금까지는 음. 그, 그거는 지각크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크기가 얼마고 색깔이 뭐고 작은 어떻고 상대가 어떻고 이거는 절대 답이 없어요.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야. 해석하는 사람. 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올바른 답이 한개딱 밖에 없어요. 그렇게 월등하게 간단하지. 그리고 오로지 딱 정답이고. 제가 아무 답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말때나 이 집에 사중부로로 가면 온 집이 다 다르잖아. 색채 그거 한다고 해도 온 집에 가봐요. 한 명도 똑같은 사람 없어. 그거는 답이 아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완벽하게, 시중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해보면, 저기 학과들, 색채심리학과 그거, 감옥 다 바꿔야지. 그 사람들 다 배워갖고 가서 이제 바꿔야지. 그치? 네. 그 교수들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완전히 색만 갖고 하는 심리는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래. 색이랑 형태랑 같이. 아 그러니까. 그래. 색 갖고 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네. 생각고 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형체를 그리를 그리가 하는 거야. 그 형체는 사람이 그리는 것이 그게 쉽나? 생각해봐. 사람 얼굴 뭐, 뭐, 하나 그리는 게 뭐, 그게 쉽나? 예. 그런데 뭐 크기도 벌고 뭐 예. 거기에 좀예좀 그렇게 그 답이 없는 거야. 영혼이 뭐. 답이 아, 없는 거야. 답이 그 없는 답은. 근데 이게 되게 편하기는, 이게 단순한데 되게 굳지 이런 거는 간단게아 모든 것을 다풀수 있어요. 왜냐 그거 일단 그 그림도 기다리고. 그렇게 멘탈 기다리 모노 목걸인 사람 어떻게 그릴 거야 내 그림을 그리는 사람 어떻게 그리노? 그 그림 그리는 그 그린 그린 게 스트레스지 그린 목걸이 사람인데 그린 그리라 하면 그거 아기들 엄매나 스트레스 주는지 모른다 말도 안 돼. 그것도 이제 참고로 하는 거지, 음. 이렇게 이것처럼 결정적인 음. 건 없는, 없는 거니까, 음.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오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류가 뭐 있겠노? 자기가 선택한 거고, 우리가 음. 그렇게 상담해 주는 것인지. 생명은 어디 생명자가 <웃음> <마시고> 아, 갑자기 <웃음> 생명, 자가 많이 선택한 아 아, 각종 생명, 생명자는 <웃음> 좀 곤란하겠지. <웃음> 색을 구비를 원하면 조금 그렇잖아. <웃음> 이거는 생명 갖고는 안 되겠네. 아 생명 갖고는 타로 가져갖고 찍게 만들어야지. 선택하게. 아니 말로 하면 되죠. 아 말로는 안 되고 그 선택하게. 색깔 네, 색깔을 골라야 되니까. 아 말로에서 말로에서 색깔을 고를게. 네, 아, 우리 이게 어떤 색깔이 아점그 그까진 우리 고민하지 말자. 이게 지구에다한다 하고 생명에 대해서 다고 그러면 그것도 대안 고 아, 그것도 대안이 있었는데, 그는 아직 그까지 차우에 합시다. 그러나 그래. 어, 지금 어, 지금부터는 막 고민할 게아닐것 같아. 음. 음. 음. 음. 그래서 이 드렁 북께서 어, 박원장님. <웃음> 이거 때문에 고민하면 안돼아 <웃음> 참말로 이건 간단한 거야 스키지비숫비도한 건데 유형이 그래서 저것을 딱 해가지고 요만한 포켓 용으로 만들어 줘. 같이 만들어주는거지 이거는 애기들이 그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포켓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어? 그림을 하는데 니는 어떤 집에 방문해 가지고 어? 그럼 다들 싹싹 돌리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심리가 어떻다? 이 방문 상담, 방문 컨설팅, 방문 멘토링, 이런 것도 필요한 거야. 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육할, <웃음> 보육하는 사람들, 엄마들이, 어쩌면 엄마들이 꼭 필요해요. 애기들이이 심리를 잘 모르잖아. 무조건 애기들이 울고 일하면, 어? 짜증 부린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울지 말라고 해초리 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 아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대처를 할수 있도록 부모가 잘 키, 부모가 잘못 키워놔 놓고 나중에 엄마가 돼서 딸을 다 크게 되면 남아들 어, 사고 치다고 욕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 키워놔 놓고 그치? 그래서 이제 부모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애기 교육도 못. 이제 부모가 옆에 앉아서 심심하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두 번씩 엄마가 테스트 해봐야 돼. 그 엄마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 그러니까 엄마 교육을 잘 시키고 엄마가 가고 갖맨 노래방에 가서 맨날 노래나 부르고 뭐띵까다띵까다 이건 하지 말고 제가 가서 운동도 안되고 살도 안빠지는거 그 운동한다고 뭐 밤새도록 돌아다니지 말고 아기를 위해서 좀 신경쓰는거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